애니몰로 TV 집은 저기 세요 맞습니다. 저기가 그 원두막 자리입니다. 예, 네, 이쪽. 만수위가 됐을 때딱그 올라갈 만하죠? 네, 그 자리에요. 네, 이쪽이 다 원두막이라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고 이 나무도 자르지 않고 그 양쪽 사이로 뭐 이렇게 하던지 그거는 지금 태도님이랑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생물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있던 생물은 버들붕어 아홉 마리에요버들붕어 토종 베타죠. 네, 이따 스트프 박스에 풀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버들붕어 아홉 마리. 생이 새우가 100마리. 우렁이 열 마리. 꼬마 미꾸라지 100마리입니다. 네. 100마리. 그리고 100 서종 송사리죠 송사리 120마리 예. 네. 줄새우 100마리입니다 오좀 죽었다 물이 탁해졌는데 빨리 해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줄새우 100마리까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갈 생물들입니다 빨리 좀 풀어줘 보겠습니다 와. 어들붕어. 일단, 보시면 이 꾸라지를 빼고 우렁이들 열마리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두 마리 두마리는 서비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줄새우들인데 줄새우가 좀 많이 죽었어요 예, 네, 줄새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생이새우들도 네, 100마리 가량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생이새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홍사리 120마리 네. 그리고 옆에 보들붕어 9마리인데 더 사고싶은데 일단 상태를 보고싶어서 샘플로 아홉 마리만 사봤는데 이런 수컷 같고 토종베타에요 토종베타 오랫동안은 암컷같은 애들도 있고요 여기 무한번식되면 최고겠는데 일단 최초 아홉 마리넣거니까 나중에 <웃음> 통말로 내년에 또 몇마리인지 이렇게 잡아보면 또 자연 번식도 될것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런 환경이 사실 버들붕어가 번식하기는 좀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음 예쁘다 그리고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조금만 더있다가 넣을게요 원래 그 물맛댐이라는게 사실 제대로 아가미가 적응하고 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한 3, 4일에서 일주일도 걸리기 때문에 순일 적응이라기보다는 온도 여긴 지금 야외였잖아요 그래서 택배 운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만 좀 맞춰주는 그런 약식 맛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물 자체는 굉장히 맑아요 맑은데 흙 바닥이라 바닥 자체에 저희가 방수포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좀들어워 보이는데 맑은 물입니다 10분만 이렇게 있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똥바가지 역할이 진짜 크네요 최고다 연못에서 송사리들도 체형을 보니까 암수가 적절히 섞인 것 같습니다 송사리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몸통이 얇은 게 수컷이고요 잘 안보이네 네, 위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얇은 게 수컷이고 머리쪽이 크고 복부가 큰 애들 암컷입니다 이 친구들 넣는 모습을 찍어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이네요. 고프로를 들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고, 생물 이제 넣어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할게요. 도룡룡 어. 같아요. 도룡룡 알들. 농룡 안녕. 고프로인 그적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선, 버들봉어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라! 어들붕 아홉 마리는 다었습니다 우와, 우와, 우가 뭐네? 우와, 새우다! 새우 있지? 이건 송사리야. 송사리? 아, 송사리. 송사리가 뭔데? 야, 야, 죽은 건가? 야, 죽었네. 오늘 날 m i d d l 다음에 물고기 더 살까, 도미랑 응? 안돼 왜? 물고기 더 샀잖아 더 샀으니까 안돼? 응 알겠어 붓꽃이래요, 애니몰로 t v